죽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의사진들도 인정하는 거를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 대통령이 이거는 무시를 하고 접는 겁니다. 저도 24살짜리 자식을 잃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 예, 건강했던 아이들이 죽, 죽었다라는 거는 가족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십 네, 아무튼 미안하지만, 제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빨리 가서 정리를 하고. 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네. 필요 없어요. 아, 가가지고, 아, 네. 아, 네. 대통령님이 아, 책임진다겠으니까, 청장님이 아, 네. 가가지고, 면담할 때, 아니, 간담회 가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아, 네. 저기, 아, 네. 얘기 들어보니까,